로직 프로의 단축키를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오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오를 누르면은 이제 옆에 여기에 열립니다. 루프. 루프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로직풀에 포함된 미디와 웨이브 루프들이 쭉 나타납니다. 예. 이 루프를 루프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것이 바로 O입니다. 네,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해야 됩니다. 그 다음 P입니다. 저 P는 P를 누르면 피아노 롤이 열립니다. 해당 미디 데이터에 피아노 롤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자, 웨이브에서 P를 누르면 네, 웨이브는 원래 피아노 롤에 안 나타나는데도 일단 열립니다. 예. 그리고 음, 바로 직전에 그 웨이브 트랙이 된게 아니라 여기 어쿠스틱 기타 스트럼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열었던 이 드럼 크리스탈 패드 라고 지금 써져 있는 이 드럼이 열립니다. 네, 이번에는 단축키 Q입니다. Q는 여기에 퀀타이즈의 약자인데요. 퀀타이즈는 특정 음표로 연주 미디데이터를 미디데이터 연주를 간격을 잡아주는 정박으로 잡아주는 기능이죠. 어, 그래서 이것은 음, Q는 음, 토글은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Q, 퀀타이즈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게 아니라 어떤 값을 계속 먹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설정된 값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16분의 1로 퀀타이즈를 잡았습니다. 16분음표 그 다음에 다른 리전에 가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퀀타이즈 값이 8분의 1 이렇게 다르게 되있을때 q를 누르면 조금 전에 설정된 것과 같은 값으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예 이 리전에는 퀀타이즈가 꺼져 있죠 꺼져 있는니 오프 그래도 여기서 q를 누르면 은 아까 마지막 설정했던 16분의 1이 계속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값을 8분의 1 노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제가 Q를 눌러보면 은 이번에는 다 8분의 1이 먹죠. 여기도 원래 16분, 16분의 1로 되어 있는데 8분의 1로 바뀝니다. 다시 Q를 눌러도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R입니다. 자 R은 녹음 버튼이에요. 네, 녹음 버튼인데 여기에 있는 이 녹음 버튼 우클릭을 해보면 은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바로 레코드 그냥 녹음 한 번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녹음했다 안했다를 톡을 하느냐 아니면은 녹음 버튼을 연속으로 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그 녹음 첫 지점으로 돌아가서 어, 녹음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레코드 리피트가 켜져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R 을 눌러보겠습니다. R 을 누르면은 예비마디가 예비 나오고요 여기서 정해진 예비마디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에 녹음 시작됩니다. 네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미디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웨이브 트랙에서 녹음 버튼 R 을 누르면 이게 녹음이 되기 시작하죠. 예.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기 시작하죠. 네. R을 만약에 연타를 하면요. 자 이렇게 녹음이 되는데 제 R을 다시 연타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녹음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R은 녹음 버튼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S입니다. S는 솔로 버튼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리전을 음, 솔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트랙을, 커서가 위치한 트랙을 솔로로 듣는 것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여기 위에 S라는 버튼이 큰 버튼이 켜지고요 해당 트랙이 S라고 되고 이 트랙에 있는 모든 리전이 <웃음> 솔로로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네. 네, 다음 리전도 다 솔로로 들리죠. 그리고 다른 트랙들은 이렇게 뮤트 버튼이 껌뻑껌뻑 하면서 다 자동으로 뮤트가 됩니다 다시 s를 누르면 해제, 해제가 되죠 예자그 다음 음 만약에 이 솔로 버튼을 다른 여기서 다른 트랙에서 솔로 버튼을 누르면 역시 여기만 솔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직접 이 솔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기타와 일렉피아노가 같이 솔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예. 이렇게 제가 직접 클릭한 솔로 버튼을 껐다 키는 기능이 아니라 현재 커서가 위치한 트랙의 솔로만 빠지는 것입니다. 이 버튼은 따로 이렇게 따로 해제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체을 꺼줘야 합니다. 이전체을 끄는 기능이 S가 아니라 S는 해당 트랙만 솔로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 자, T는 툴박스의 T인데요. T를 누르면 현재의 마우스 커서 위치에 툴박스가 열려서 음, 필요한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